안녕하세요 디젤 리트게이터 차소현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글리터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조개 아트랑 마블아트를 준비를 했어요. 오로라킨을 사용해서 간단하고 예쁜 아트 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 오로라킨 글리터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아트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 <웃음> <민희은>, 은하니지제네니님 <웃음> <진님> 안녕하세요. 아우 <웃음> <어우>, 미스. <미안해. 웃음> 그러게요. 제가 조금 좀 다친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되게 굉장히 높아요. <웃음> 4 사층이라서 <웃음> 네, 계단 올라올 때 조금 힘겨워가지고 살짝 늦게 시작을. <웃음> <웃음> 여러분들에겐 이해해 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제 손에도 되어있어요. 제가 휴가가서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다 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좀 자라가지고..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 아트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블이랑 그리고 조개 아트 이 모양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에도 한게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조개랑 마블이랑 같이 이제 동시 작업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네.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펌핑 클리어 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로라 킨이랑 같이 또 사용을 해볼게요. 이 아트가 너무 예죠어 <웃음> 그리고 저희 캡처 이벤트 있는데 캡처 이벤트는 선물은 오로라 킨. 5개씩 해서 두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상품은 이제 제가 미니 허논드를 드리고 안 가셨나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실수 해시태그는 사라생사라생 t v 그리고 저희 디젤, 그리고 오로라킴, 펌핑클리어 젤, 이렇게. 랜덤으로 배송해드려요 제가 이데 제가 가져온 거라서 이렇게 담아왔어요. <웃음> <웃음> 드릴 캣니 캡처 이벤트 여러분 네.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네, 캡처 이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에서 하는 프로모션 하나만 말씀해드리고 앞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 이렇게. <웃음> 그렇습니다 네. <웃음> 이제 8월 프로모션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여름 프로모션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프로모션이 많아서 항상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웃음> 맞아요. 음, 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라센 가서도 보실 수 있고 사라센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풀 페인팅 실속 세트, 풀 세트, 그리고 디 세트 그리고 뭐 베이스 젤도 이제 탑젤도 원불 원이고요. 뭐 디볼루션도 원불 원이고. 미니 볼드도 특별 원 그리고 럭키스타 글리터도 특가로 할인하고 있고요. 스틸 세트라고 해서 이제 팔레트랑 이제 브러시랑 브러시 거치대랑 이렇게 해서 또아 특가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죠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네 프로모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오랜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웃음>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오로라 키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어, 볼 때마다 예쁜 것 같아요. 응. 오로라 키는 절대 질리지 않는 글리터기 때문에. <웃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스티커는 제가 떼서 붙인 거라서 안에 들어 있는 구성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는 넘버 이제 차례대로 붙이실 수 있게 이제 가이드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응. <웃음> 그래서 저는 제걸 사용하기 전에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어? 얘 예, 진짜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다들 좋아해주시는 글리터 믹서죠 음. 응. 글리터 믹서랑 오늘은 글리터를 다섯 개를써볼거예요오 응. 다섯 개나요네 <웃음> <웃음> 3번, 9번, 그리고 21번, 음. 그리고 22번 그리고 빠질 수 없죠. <웃음> 어쩐지, <웃음> 어쩐지, 어쩐지. <웃음> 빠질 수 없죠. 25번. 이렇게 <웃음> 네. 5가지 사용을 해볼게요. <웃음> 네. 인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트님 <웃음> 안녕하세요. 음. 글리터 5개. 그리고 일단 펌핑킹이서 믹싱을 먼저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믹싱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 차례대로 좀 열어가지고 열기만 해도 예쁘는데 엄청 영롱 반짝반짝한 글리터라서 아 벌써 예쁘다 이렇게 어. <웃음> 어, 번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예쁘지 않요 우와 <웃음> 그래서 이게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조합으로 이제 글리터 아트를 준비를 했어요. 먼저 바닥에 조금 소량만. <웃음> 또 소량이 잘안 돼가지고. 소량. 맞죠? 응,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소량 살짝. <웃음> 소량. <웃음> 두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옆에를. <웃음> 그쵸? 자. <웃음> 나무면미니어모님께서 네. 가져가실 때. <웃음> <웃음> 올려주시고. <웃음> 어, 근데 블링블링 진짜 장난 아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봤나도 글리터 너무 이쁘죠? <웃음> 네 아, 미혜선께서 아, 소연생 낭비해요라고. 아니에요. <웃음> 제가 볼 때는. <웃음> 네. 두 선생님 다큰 손이세요 <웃음> 저희가 양 조절을 잘 못해서 <웃음> 큰 손이세요 두분다 <웃음>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글리터가 날리지 않게 뚜껑을 덮어놓고 <웃음> 먼저 꿀팁 반영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 조합이 진짜 예쁘거든요. 잊지 마세요. 이 조합. <웃음> 그래서 믹서를 살짝. 음. 보시면 글리터 전혀 날리는 게 없죠? 펌핑하고 있는데. 네네. 보통 공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믹서는 공기가 안 나와서 글리터 위에 짜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 <웃음> 그리고 믹싱을 해 볼게요 이 믹서를 보시면 되게 이제 저희가 표현할 때 탱글탱글 하다는 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글리터를 좀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파레트에 올려놨는데도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지 않나요? 올빵 옷처럼? 탱글탱글해요 <웃음> <웃음>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글리터를 조금씩 이렇게 끌어들이는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래서 손에다가 올려도 전혀 흐름 없이 좀 탱글하게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아 그리고 인스타에서 어, 믹싱젤만 따로 파나요? 라고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맞습니다. 글리터도 낱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장님 <웃음> 안녕하세요 유재님 소연쌤이다 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저 글리터 많이 덜었나봐요. <웃음> 아니 이게 가루로 이렇게 내려놓을 때는 별로 안 많아 보이거든요. <웃음> 근데 이렇게 믹싱을 해놓으면 맞아요, 맞아요. 많아서 양조절 또 실패했네. 네, 네. 키키님께서 남긴 제목을 다 써주세요. 어. 예쁘니까. 네, 노력해볼게요. <웃음>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저 25번은 빠질 수 없어요. <웃음> 제가 제 손에도 올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 예쁨을 <웃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 지금까지 끝났고요. 응. 이제 팁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응. 어, 보여드릴게. 일단은 바탕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바탕은 이제 같이 깔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들이 좀 달라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응. 응. 아, 그래도 너무 싫으면 <웃음> v s 쌤인줄 알았다고. <웃음> <웃음> 어, 다들. 저희가 손이 굉장히 커가지고. 미 그, s 그, 그, 쌤께서 지들 사람들은 손이 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일단은 이제 이 순서대로 났어요 저도 번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번, 9번, 21번을 세 가지 컬러를 같이 이제 올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 22번을 따로 올리고, 25번은 좀 포인트로 올리는 식으로 올릴 거예요. 일단 이세 가지 올리고 나서 22번이 어, 굉장히 예쁘더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음. 그래서,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세 가지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이거 먼저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올리실 때도 그냥 조금 여기 올리고, 이쪽에도 좀 양을 덜어주고. 그래서 조금 랜덤하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벌써 예쁘다 <웃음> 어, 난 핑크가 더 면적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핑크를 음. 많이 올리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이랑 9번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입자가 달라요 음. 그래서 9번이 살짝 더 얇은 입자라고 보시면 돼서 네, 인스타 찍은 들어가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얇게 토,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21번도 빈 부분, 빈 부분에 살짝살짝씩 올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어도 어차피 나중에 다 차거든요? 그래서 여백 많이 신경 안 써주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벌써 예뻐요? <웃음> 예쁘죠, 이렇게. 여러, 여러 겹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두께를 많이 두껍지 않게 일단은 좀 펼쳐서 올려주셔야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큐어링을 할게요 음. 그리고 팁 하나가 더 있으니까 <웃음> 하나 더 <웃음> 이번에는 핑크 면적을 조금 늘려서 핑크는 사랑이죠 맞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3 번도. <웃음> <웃음> 진짜 오로키는 여러분 다 실물로 봐야 해요. 맞아요, 진짜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지 이게 저 선생님 하시는 것은 실물 오면 이게 조명에 반사돼서. 이야 이게 <웃음> 장난아니에요 이제 어. 조금 있으면은 박람회도 많이 하니까 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실물로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톰톰톰 올려주시고 저 글리터 올릴 때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제 체크 브러쉬라고 음, 이렇게 작은 스퀘어 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좀 얇은 스퀘어 나 오벌 브러쉬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여기까지 해서 큐어링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제 손에도 되있어 가지고 <웃음> 너무, 너무 같이 반짝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오늘 선글라스 약간 필요합니다 아, 네 살짝 필요한 것 같아요 아, 필요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22번 골드로 좀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골드를 살짝 비어있는 부분 위주로 조금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조명이 반사가 돼가지고 엄청 눈부시네요 진짜 <웃음> 어..이게..이야.. <웃음> 어, <웃음> 어, 어, 진짜 심한 장면이 나눈 아파요 여러분 <웃음> 저도요 <웃음> <웃음> 어, 어. 이 살아올 때는 글리터 아트를 좀 자제해서 가지고 와야될것 같아요 저번에 샤인스타 할 때도 그때는 진짜 아, 눈이 나... 너무 아팠거든요 맞아요 그때 와이 끝났고 와 이거 선글라스 진짜 눈이 막아아왜 <웃음> 일단 보이는 대로 일단 <웃음>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예쁘다 네, 금으로 약간 포인트가 줬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잘 음, 보여요 그리고 키어링 들어갈게요. 음. 그리고 요, 요 팁도. 아, 영수님 글리터 번호? 이거 하고 제가 화면 비춰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다가 글리터 번호를 <웃음> 올려놨기 때문에. 음. 하고 오늘 어차피 캡처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그분 캡처해주세요. 여기 <웃음> <웃음> 손까지 엉뚱해서 너무 다. 반짝한거 아닌지 음. 모르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포인트를 하나 주고요 음.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골드가 진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이님 번호 2번호입니다 <웃음> 너무 많이 떨어났어요 <웃음> 이생님께서다 써달라고 하셨는데 속상하다 아, 정말 속상하다 글리터는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웃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와 멍 음. 그리고 이제 펌핑클리어 이용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펌핑클리어 같은 경우는 농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이오, 그 다음에 미드, 시크. 이렇게 제일 묽은 타입, 중간 타입, 그리고 가장 되직한 타입. 그래서 이걸로는 보통 연장을 많이 하고 오버레이도 좀 이제 좀 되직한 제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개 아트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흐르고 퍼짐이 없어서 요걸로 음. 그래서 오늘 조개 같은 요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역할도 해주고 이제 시크 역할도 해줘요 연장도 가능하고 오버레이도 가능해서 조금 농도가 좀 제일 적당한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묽은 제형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버레이를 할때좀 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적절하게 다, 전다 있으니까요. 다 아. <웃음> 네,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사, 살짝, 살짝 열렸어요. 네, 살짝 열렸어요. <웃음> <살짝 애니었어요. 웃음> <웃음> 감독님 화나신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일단 바이오를 사용을 해서 조금. 얇은 오버레이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토리 님께서 골드도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더 이쁘네요라고. 네,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조하면제 손에 이렇게 하고 쉬고를 갖다 댔겠습니다. 맞아요. 보이시죠? <웃음> 예쁘죠? 그리고 킹님께서 이마이시잖아요 e 그래서 <웃음> 들어다가니까 저런. 어, 조금 소량만 살짝 짜주시고요. 어 여기서. 오버레이를 살짝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 소연자처럼이 펌웨어 플레드는세개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진짜 좋거든요. <웃음> 근데 이게 되게 좀아 이때는 이거 사용하고 이때는 이거 사용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넓어서 음. 이렇게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으시면 되게 편해요. 저 띡으로 제손 제가 셀프로 연장해봤거든요 어? 진짜요? 네, 지금 어. 제 오른손에 다 연장, 왼손에 다 연장돼있거든요 이쪽 아, 야겠다 <웃음> 근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감독님, 방송도 나중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퍼짐이 없어서 좀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을 해주시면돼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얇게만 발라놨어요. 블리터 어트들이 보시면 되게 두껍잖아요. 맞아요. 두껍고 화일링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오로라킨이랑 같이 사용하는 믹서 자체가 그렇게 요철이 있거나 두께를 주는 이제 믹서가 아니라서 그때부터 이제 두께가 조금 얇고 이제 클리어들도 바이오 제형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제형도 좀 얇게 사용하시면 두께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뚜껑 항상 좀 닫아놓는 걸로 분명히 <웃음> <두 명이> 밝아서 <웃음> 맞아요. <이거 조명이 웃음> 네, 조명이 혹시 모르니까 음. 응. 퓨어링은 충분히 뭐 30초에서 1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블 마블을 먼저 해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네. 요거 하실 때는 일단 제가. 오랜만에 디볼루션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오랜만에 진짜. 근데 항상 쓰고 있어요 응. 항상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오는 이제 아트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음. 저 화이트로 살짝 바닥에 덜어놓고요 이걸로 와니 문양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응. 와니도 많이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응. 이때도 바이오 와니는 이렇게 묽은 제형의 클리어 젤이 굉장히 할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응. 이제 와니를 하려면 믹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응. 바이오 소량 덜어서 요 화이트랑 같이 믹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에서 응. 윤니님께서눈부하 <웃음> 선글라스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눈부셔가지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투명감 있는 좀 뿌연 화이트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아트에 올려놓기 전에 한번 살짝 올려서 발색을 좀 봐주세요 어? 이 정도면 됐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발색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지워주고 그리고 많이 올리실 때는 너무 큰 면적을 가리시는 것보다 조금 작게 작게 포인트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너무 발색이 막 블링블링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를 사용해서 조금 어느 부분은 조금 바다 느낌이 나고 어느 부분은 좀 반짝이게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런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 소량. 발라놓으시고, 여기 윗부분에도 그래서 약간 마블 느낌이 나게 살짝 이런식으로 이어주셔도 음, 약간 오묘하게 예쁜 것 같아요 오마 음. 진짜 오묘하게 예뻐요 음, 빛이 이제 여기는 나고, 여기는 살짝 가려져서 음. 좀 좋은 그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때 이제 와니가 들어갈 건데 이게 화이트가 발색이 굉장히 진한 편이 아니라서 많이 이렇게 어? 와니? 이렇게 딱 티가 나진 않을 건데 은은하게 조금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도 묽은 바이오를 이용을 해서 클리어제 그냥 이 위에 여기다가 그냥 떨어져 <웃음> <웃음>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 이게 되게 희미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밑에. 있어요 있어요 <웃음> 좀 기다렸다가 또 다음 거 떨어뜨려주시고 진짜 예쁘네요 <웃음> 어떻게 감독님 손에 하나 또 해드리고 가야 되나 <웃음> 아 그니까요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해서 와니가 좀 퍼질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 주셨다가 이제 큐어링 들어가시면 돼요. 음. 좀 은은해졌네요. <웃음> 이렇게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박을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음. 너무 없어 너무 없어 보이죠? 근데 <웃음> 저 여기 있어요. 새거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잘라놓은 게 있어서. <웃음> <웃음> <웃음> 응. 그러분 금박도 사라생에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부자재 같은 것도.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다양한. 습니다 금박. 진짜 세고 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인스타에서 할때 묽은 제형이면 다 가능하죠. 많이 할 때. 아, 그럼요. 대직한 제형도 가능한데 은 퍼지는 속도가 느려서 컨트롤 하기가 좀 힘들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묽은 제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음, 좋을 거예요. <웃음> 저 그리고 제가 아까 25번을 살짝 덜었잖아요? 네. 여기, 와이 했던데, 와이 모양 사이사이에 그냥 포인트로 조금씩 넣어주세요. 약간 요런 사이사이에 살짝. 아, 해시태그요? 어, 해시태그, 캡처 이벤트 해시태그는 올해님 올려드릴게요. <웃음> 아마 다섯 개일 거예요. 사라센, 사라센티비, 디젤, 오로라킨 펌핑클리어즸 맞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일 것입니다 <웃음> 하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필수일수에 함께 꼭 올려주세요 이렇게 포인트만 좀 넣어서 다시 할게요 너무 많이 들었네아씨저 <웃음> <웃음> 여기 어떻게 남기고 갈까요? <웃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웃음> 어, 너무 아깝다 <웃음> 아, 너무 먹까운데 <웃음> 이게 또 사이드에 이렇게 금박을 둘러주면 훨씬 더 고급스럽거든요. 음. 그래서 금박을 살짝 소량만 좀 덜어볼게요. 네. 진짜 너무 예뻐버리면. <웃음> 근데 이게 초점이 아, 초점이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네 초점. 그렇죠? <웃음> 감독님 힘내세요. <웃음> 어, 이게 반짝이다 보니까. <웃음> 그리고 바이어 타입 살짝 브러시에 묻혀주신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드 부분, 이런 부분에 금박을 얹을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묻혀주세요. 이렇게 젤을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살짝 발라주시고 그래서 핀셋을 이용 해서 금박을 붙여볼게요. 저이 아트 중에 금박 붙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웃음> 아 이게 가장 고난도 네 이게 지금 아... 고난이돌아서 되게 신중하게 아하. 이게 렇 방송이라서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금박은 손을 쓰는 게 가장 편해요 <웃음> 아 근데 부정 못하겠어요 <웃음> 일단 얹어놓고 이게 밀착시켜주는 게 손이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손을. 이런 식으로 <웃음> 이렇게.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셔서 이렇게. 여러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보실 수 있거든요. 좀더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로 넘어와서 봐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사라진 유튜브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몰래요 <웃음> 다들 너무 반짝이지서 이말에도 공감하시네요 <웃음> 너무 반짝이죠 <웃음> 그리고 세이와이님께서 밑에 기본 칼라는 뭘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글리터예요 제가 <웃음>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로라킹 글리터를 여러 가지를 조금 글리터 마블로 표현을 했어요. 악 칼라같이 음. 내려서 손으로 좀 꾹꾹이 좀 할게요. 여러분. <웃음> <웃음> 그리고 손에 시술하실 때는 이게 후리치 부분은 어 금박에 붙지 않게끔 해주세요. 음. 리프팅이 될수 있게 기 때문에 손톱 밑에 면정반 이렇게 해서 금박 부착 시켰어요. 와 진짜 예쁘다. 그래서 큐어링 하고 이제 한번 오버레이 후에 턱질 발라서 요거는 마무리하고요. 음. 그다음에 조개 아트로 넘어가야 되니까 알차게 <웃음> 썼네요 이거. <웃음> <웃음> 그리고 기파탕 기손카라 이 다섯 개입니다. 아, 요세 개. 3번. 요, 요 요렇게. 음. 응.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네. 세 개를 3번 9번 21번을 같이 사용해 주시고 포인트로 22번 주시고 완이 하고 나서는 요 25번. 음. 이렇게. 이 조합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요, 예뻐요. 프라 인스타에 서튜브로가신분이신가 봐요. <웃음> 와,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이다. <웃음> <웃음> 이렇게 있으니까, 바이오 덜어놓은 게 있어서, 전 바이오로 그냥 오버레이도 같이 할게요. <웃음> 아, 캡처 타임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도 해주셔도 돼요. 맞아요. 편하게,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글리터도 올리고, 막. 오버레이도 하고 금박까지 올렸는데 두께가 얇죠? 엄청 어 그러네요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좀 편하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큐링 해주시고 이제 탑젤 발라서 첫 번째 뷰를 마무리할 건데 탑젤이 저희가 케이스가 리뉴얼이 됐어요. 이렇게 네, 세련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내용물은 전혀 바뀐 건 없고 케이스만 리뉴얼돼서 이거 논스크래치 탑이에요. 이렇게 이 디자인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웃음> 그러면 <웃음> 탑젤을 골라서 큐어링을 할게요. 채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세도 아, 넘어오신 것 같네요. 전 스타가 진짜 근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아쉬워요. 핸드폰이라서 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살아세는요 장비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웃음> 화질이 정말 좋아요 유튜브로 보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2분큐어링 들어갈 거고요. 음. 요 아트 이제 보여드렸으면 이제 요 조개 아트로 넘어갈게요. 음. 이제 거의 휴가 이제 끝물이잖아요. 8월까지는 그래도 휴가를 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빨리 빨리 <웃음> 오로라 킨으로 아트 하셔가지고 예쁘게 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광이 너무 반짝반짝하게 나서 이 조개가 더 보일지 너무 걱정이. 에아 <웃음> 셀프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네네. 그러신 것 네, 네. 그러시것 같아요. 이 요런 스톤 디자인은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음, 맞아, 지금 제 손에도 그랬요제 <웃음> 손에도 그거든요 네.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 요것보다는 조금 저는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25번 바르고 이렇게 그냥 다이아몬드 스와 음. 스톤 붙였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그냥 흉하다, 거든요. <웃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쁘다. 정말 예쁘죠? 네. 아까 이제 바탕을 다시 깔아놨는데 미경화 젤이 조금 남아서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이제 조개 모양을 올려야 되는데 음. 아,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걱정이네. <웃음> 보여야 된다. <웃음> 보여야 된다. <웃음> 제가 어떻게든 <웃음> 볼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이제 시크 타입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롱라이너가 좀 편해서 음, 롱라이너로. 이거는 라인은 3번이에요. 음. 이걸로 조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이오 이렇게 펌핑했을 때랑은 조 달라요. 이건 굉장히 대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되게 묵직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음. 아까랑 다른 거. 아까는 이제 올리자마자 촥 하고 퍼졌는데 음. 어, 이제 농도가 좀대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구슬처럼 맺혀 있어요. 음. 그 이걸 떠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조개 크기나 조개 간격이나 모양 같은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 화면이 바뀐 게 어, 잠깐 버벅인 게 지금 배너가 바뀌어 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 버벅였네요. 그래서 <웃음> 그런 거 배너 바꾸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리어젤을 좀설분이 떠주세요. 이렇게 <웃음> 살포시 떠주시고. 좀 돌려서 가운데부터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살짝 끝에 맺혀 있게 한번요 작업 없죠? 이렇게 살랑 살랑하는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웃음> 그래야지 예쁜 조개 아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태에서 확인하고 살짝 각어링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너가 바뀐 게이네요 음. 10% 쿠폰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아, 쿠폰 여러분, 10% 쿠폰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버벅였나 봐요. 선생님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음. 이렇게 가운데 잡아놨으면 어, 우리도 보이네요. 하지. 좋아지고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사이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줄게요. 사이드는 그냥 일자로 빠지는 것보다는 살짝 응. 내려놓으시고 살짝 둥근 느낌으로 이렇게 원을 살짝 그려주시면서 가는게 좀 예쁘거든요 끝에도 또이 응. 작업 잊지 마세요 살랑살랑 <웃음> 해주시고 끝에 이렇게 한 번씩 더 움직여 주셔도 돼요 채윤님께서 곧샵 오픈하는 데다 지르고 신기해. 싶어요 엉덩이라고 <웃음> 오샵 오픈하실 때는 아껴야죠 신중하게 <웃음> 근데 이 오로라킹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맞아요 홈핀 틀려줘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텐데 <웃음> <웃음> 그렇죠 오로라킹이랑 조개가 넘나 찰떡이라고 맞아요 우리 여름마다 무조건 글리터 항상 아트하고 조개 아트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찰떡입니다 <웃음> 꼭 반대쪽에서 또 너무 예뻐서 에어컨 누우나 봐야지 조금 더웠는데 다행이에요 물 빠지는 소리가 <웃음> 너무 예뻐서 에어컨 누우러서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근데 여러분 에어컨 소리 안 날려면 에어컨을 꺼야 되는데 그러면 저 여기서 사우나 하면서 방송해야 <웃음> 돼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핫하고 좋네요 <웃음> 중간중간 각 큐어링 하시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먼저 올리셔도 되는데 조개도 양쪽 대칭이 중요해서 이렇게 대칭이 맞아야 너무 예쁘거든요 음. 음. 대칭을 맞춰주시면서 <웃음> 와, 그리고 외국으로도 배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 해외배송됩니다 타차님 해외배송됩니다 저희 C팀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거예요 안되는게 없죠 살아대는 아, 그럼요 맞아요 <웃음> 그리고 유재인님께서펌핑크레를 정말 후회없어요 진짜 후회없습니다 맞아요 <웃음> 엄청 아, 좋, 좋으셨나 보다 근데 저도 연장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스 모 제가 셀프 아 진짜요? 근데 <웃음> 너무 편한 거예요 <웃음> 진짜로 너무 편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음. 이게 농도가 되게 음, 연장 이제 초반에 접하시기엔 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음. 다 많이 흐르는 것 때문에 젤 연장을 싫어하시잖아요 아, 또, 그럼 또 손이 빨라지 면 제가 또 손이 느리거든요 <웃음> 제가 한번 와서 해드려야겠네 <웃음> 아, 어, 근데 네, 진짜 좋았어요. 아, 해외 배송이랑 배송비는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스템 쪽으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일까요? <웃음> 잘 보입니다. 아, 재인이 하나 장만한데 바이벌 라 나머지도 사고 싶네요. 아, 후회하지 않으습니다 어, 근데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또 오늘 하루 동안 디리 10% 할인쿠폰도 발급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할인 은 주세요 <웃음> 할인할 때 쿠폰 써가지고 할인쿠폰 받으셔가지고 꿈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음, 요 이게 농도가 좋아서 저개할 때도 제기를 이렇게 만나면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하 제가 쿠폰의 내용을 알아 갖고 왔습니다 <웃음> 한 분당 15장씩 받아 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받으시고 오늘 안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5창에 이 어, 나가지구 많 주시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늦으면 슬픕니다 <웃음> 클리어끼리 합체되면 <합쳐, 합치되면은> 쳐합 <웃음> 지우고 다시 해야돼요 <웃음>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아, 근데 또 하나로 큐어링이 되어버리시면 <웃음> 어, 맞아요 다시 갈고 <웃음> 아, 끔찍하다 근데 되게 잘돼요두개 이렇게 <웃음> 퍼짐이 없어서. 맞아요. 근데 퍼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벨링이 진짜 좋아요. 감독님도 손에 하셨을 때 진짜 좋았어요. 제가 <웃음> <잠깐. 웃음> 제가 이게 셀프라 보니까 이게 처음이고 음, 어 막어떡 하지 했는데. 음. 와. <웃음> 응, 레벨링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퍼지잖아요. 클리어 젤들이 진짜. <웃음> 그런 부분이 없다 고 보시면 돼요. 음. 진짜 좋아요. 이제 조개를. 하나씩만 더 올려서 음. 어, 채연이께서 어우 지르라는 건가? <웃음> 그렇습니다 또 할인할 때 올려서 잠깐 큐링 음조개를 클리어로만 하는데도 이쁘네요 베이스가 펄이라서 그런지 맞아요 글리터 베이스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리어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음. 저는 좀 과한 게 싫어서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올리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입체감 있는 걸 원하시면 요 상태에서 한번 쭈르륵 하고 두 번에 나눠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개 아트 웬만하면 한 번에 하려고 하시잖아요 귀찮으니까 전혀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좀 적당히 나눠서 두번 정도로 해야 굉장히 그 핏이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저요 저요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맞아요. 베이스가 오로라 킹이라서 예쁜 거라고. 어 누구시지? 아. 되게 찰떡처럼 말을. <웃음> <웃음> <웃음> 유재인이 <유제 있니? 웃음> 역시 역시. 그리고 <보고>, 여기 하나 <웃음> 채워서 완전 키워. 아 진짜 예쁘다. 그쵸? 오로라 킹이 물건입니다. 근데 네,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웃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 각 큐어링을 해서 큐어링을 하셨으면 1분동안 충분하게 큐어링을 좀더 해주셔야 돼요. 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개 스톤 같은 거 여름에 많이 쓰는 스톤들 제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쓰려고 덜어왔는데 이것도 사라진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이거 사실은 어, 2년 전에 사라센에서 산 걸로 기억하는데, <웃음> <웃음> 그아주 <웃음> 제가, 제가 그때 3 개, 세 통을 샀거든요. 이렇게 아 원형 통에들은 그거를, 그거랑 아 그거예요, <웃음> <그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 웃음> 2년 전에 <웃음> 샀는데도 이렇게 멀쩡해요. 사라센에서 <웃음> 샀는데. <웃음> 아, 그리고 지아님께서 어, 조개는 몇개 정도 그 선을 듣는게 예쁠까요? 음... 저는 손을 정해 놓는게 아니라 좀 간격을 좀 정하는 편이라서 세볼까요? 음. <웃음> 그래서 그냥 가운데 올려놓고 크게 들어갈 거면 좀몇개안 들어가는 게 좋고 저처럼 좀 짜자잔하게 하실 때는 한요 정도까지만 빼주시고 나머지는 스톤으로 채우는 게좀 예뻐요 근데 얇게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응. 이제 위에 클리어 젤을 살짝 발라서 스톤 붙일 때는 또 시크 타입이 좋아요. 응. <웃음> 요거 시크 타입으로 스톤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제가 스톤 붙일 때 굉장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꿀팁이죠? <웃음> 그래서 이런 스톤들 있죠? 그냥 여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얘를 여기다 그냥 오버레이를 자체로 시켜서 <웃음> 그냥 올리시면 돼요 어. 왜냐면 아 이런 금색이나 음색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를 안 해주시면 금방 녹이 슬어서 색깔이 변해요 맞아요. 응. 스와가 아닌 이상은 진주도 음.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되게 편하게 여기다 그냥 스톤다 올려놓고 그냥 자체 오버레이 해서 올리면 끝 응.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아 편하죠 이 꿀팁을 제가 미리 알았을 텐아죄송해도 <웃음> <제 손에도> 도저히 간다 <웃음> 저 미리 알려드릴걸 아쉽네요 아 그래 태자님께서 이쯤에서 태자님께서 나중에 제방 볼게요 그리고 꼭 지르겠습니다 후회하지 <웃음> 않으실거예요 그리고 키키님께서 대친이 완벽 역시 <웃음> <아유>. 소연생님 <생각할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톤 크기별로 조금 올려놓고. 응. 진짜 꿀팁이네 지연님. 그쵸? 너무 편해요. <웃음> 미리 알수없했다 아. 그리고 살짝 이 위에도 한번 발라만 주시고요. 아, 어, 그리고 인스타에서 쿠폰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파라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배너 위에 떠 있을 거요 10% 쿠폰이라고 그거 클릭하시면 10% 쿠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 그리고 특히 조개 같은 경우는 안에가 비어있어서 안에를 같이 어. 끌어가지고 채워서 그냥 붙여주시는거예요 아. 그럼 더안 떨어지겠죠 응. 아 <웃음> 그렇구나 진주가 떨려왔네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주시고 이제 진주 진주도 이 위에 이렇게 <웃음> 치덕치덕 붙여주시고 맞아요. 진주 잘못하면 까여가지고 맞아요 진주 특히 진주가 제일 잘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개들 금색 응. 금색. 근데 지금 보시면 색깔 변하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저 휴가 갔다 왔는데 그대로예요. 그죠. 응. 그래서 이걸로 다오버리 하고 이런, 이 방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간 거거든요. 아 응. 그래서 색깔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도 응. 않았어요. 심지어. 올라오고 보이시죠? <웃음> 저 <웃음> 네. 아, 2주 됐거든요, 제 손이. <웃음>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지력 좋습니다, 여러분. 짱짱합니다. 음, 진주가 조금 크니까 작은 진주를. 진짜 아직 큐어링 하나도 안했는데 자기 자리고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흐름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또 만지면 되게 미끌미끌해요. 근데 가만히 두면 막 이렇게 흐르거나 하지 않아서 스톤 고정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고 오버레이 하실 때도 편해요. 그리고 옐로잉 많이 물어보시는데 옐로잉도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진짜. 이거. 이 글리터들. <웃음> 아, 이거, 아, 참. 방송 끝나고 닦겠습니다. 아, 지금 닦으면. 이제 아, 네. 마음 아플 것 네. 같고. 그냥. <웃음> 맞아요. 그리고 오버레이 한번 해줄 때는 좀 미드. 미드로 할게요. 미드가 오버레이 할 때는 좀 편해서. 미드도 펌핑을 하는 걸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약간 되직한데. 이제 시크 타입 보단 좀 빨리 퍼지죠. 음. 이렇게 중간 음. <웃음> 동창.. 조개는 음. 동창 대면바닷으 유물 느낌이다 <웃음> <웃음> 맞아요. 진짜 아유. 이렇게 안에서 누렇게 이렇게 변하면 진짜 아 눈물 나요. 너무 싫어요. 음. 그래서 오버레이 해줄 건데 오버레이 해 주실 때는 조개만 여기 위에만 오버레이를 해 주시고 탑할때 밑에 같이 들어갈게요. 왜냐면 여기 엠보가 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 놓고 어차피 아까 시크를 다 먹여놔서 막 꼼꼼한 이 사이사이 같은 거는 다 이미 오버레이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만 올려주시면 되세요 조 들어갈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트가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두개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웃음> 한시간채안됐어요한 네. <웃음> 시간도 안, 안 걸렸어요 음, 그래서 다들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웃음> 또 사장님께서 지금 설명과 꿀팁과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음. 이렇게 한 시간 50분 정도인거지 막 하다보면 벌써 끝났다 <웃음> 그래서 손할때도 반대손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 반대손도 아 진짜 빨리 끝내요 좋다 좋다 <웃음> 그래서 담아놓고 이제 탑젤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진짜 이뻐요 <웃음> 저같은 경우는 위에는 살짝 도톰하게 편하게 바르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어서 발라주세요. 음. 이 사이사이에도 더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얇게 쓸어서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아 세워서 세워서, 세워서 쓸어주셔야 돼이 사이사이를 맞아요. 이게 너무 두껍게 하면 기꺼. 아, 맞아요. 안 보일 수 <웃음> 어, 있어요. 엠버는 그냥 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까 우리 그 살랑살랑 기억하시죠? 네. <웃음> 살랑살랑 할때 튀어나온 부분들 여기를 꼭 탑젤로 감싸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손으로 놓고 보면 이 끝부분 있죠? 여기가 네.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손톱 보시면 여기를 탑젤로 꼭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응. 벌써 두 개를.. 벌써 없다다 순삭 <웃음> 순삭했어요 <웃음>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이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여기 올 때마다 <웃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웃음> 진짜 여러분 실물 너무 블링블링거려요 진짜 반짝반짝해요 아,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앞트 했었던 거는 이렇게 큐어링 돼서 나왔어요 음. 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조개도 이렇게 짠아예쁘다참 어, 이게 화면이 아, 아, 예. 아쉽네요 대신 제 손에 올려져 있으니까 손, 손에 올려져 있는 걸좀 보세요 이게 다셋다 음. 같은 아트예요 여러분 <웃음> 근데 확실히 손에 올라갔을 때가 더더 더 예뻐요 음, 그렇죠 <웃음> 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미스쌤이 해주셨어요 <웃음> 미스쌤작 <작품>. 자꾸?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두 음. 가지 하트는 이제 끝났고요. 음. 캡처 타임을 들으려면 이 글리터를 닦아야겠네요. 아, 아 음. 눈부시네요. 아, 예뻐라. 이 글리터 좀 닦아볼게요, 여러분. 아, 갑니다. 글리터는 갑니다. <웃음> 어, 여기 찍어주시면 안 돼요. <웃음> 갑니다. 근데 닦았을 때가 더 예쁜 거 아시죠, <웃음> 여러분? <웃음> 세상 예쁘죠? 오세상 이거 뭐예요? 어. 어머 응. 여러분 이런 글리터로 지금 올린 거라서 눈이 많이 부실 거예요 <웃음> 안돼 응, 이렇게 와 진짜 <웃음> 예쁘죠? 예쁘죠? 아, 닦지 마세요 자 우선 손톱에 찍읍시다 <웃음> 매점에 어쩔 수 없어요 아. <웃음> 이렇게, 일단 게빨렇게이고요 <웃음> 오늘 사용한 오이렇 키는 렇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이렇게, 이렇게, 이어게도렇게 타임을 가지려면 참 세팅을 <웃음> 게이게찍렇게되니게요 맞아요 그리요 이렇게, 아트도 함께 이렇게 놓을까요? 자, 자, 자. 자 여러분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주셔서 필수 해시태그 다섯개 기억하시죠? 사라센 사라센티비 디젤 오로라킹펌핑클리어이이렇게 다섯가지 해주셔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오로라킹 글리터 랜덤 다섯개를 드리니까요 캡처 많이 해주세요 캡처 <웃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캡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만 사용 가능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10% 할인 쿠폰도 지급되니까요 한번만 15장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또 디젤에서 진행하는 파란 프로모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것도 꼭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이제 오로라킨이랑 펌핑클리어젤을 이용해서 조개아트랑 글리터, 마블아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8월까지는 그래서 손에 예쁘게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캡처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오로라킨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소리>